을을때 무너지는 빼못너게로가 You w n that I want o wanna be free A, A, A. 와우! 와 어, 되게 많네? 우와. 또 게임이야 <웃음> 어? 우리 다 게임 못하는데 그 게임 그냥 먼저... 게임만 모아뒀어 뭐가 많네요 <웃음> 야, 우와, 이거 알아? 가위 가이 보? 알지 다, 받은 거 같아, 나 이거 이거에서 야. 메달 나오면 이걸로 맨날 이거 이걸 바로 해줘야지 이거 진 어려웠는데 그 여기서 뽑기, 이거 코인 나오면 이걸로 뭐음방구에서뽑아오잖아 뭐 맞아, 맞아. 메달로 와, 기차도 있고 오! 아! 네, 네, 네, 네. 오, 왜? 여기 사기야, 범, 범왔네 아 귀여워! 귀여워! 큐너 닮았다 야. 아우 그냥 먹고 있어. 아 이게 너무 많아가지고 뭐부터 해야 될지 모르겠다. 이게 재밌잖아. 잘하네. 저거 굉장히 잘래 이거 해볼래? 왜이 못해 저거? 잘한데? 오! 아르렙이 지금 최고점이야. 아, 이거 아파, 근데. 야, 얘 잘하네? 왜 이렇게 못해, 종현아? 아. <웃음> 아! 왜 이렇게 못해? 아! 해봐봐. 야, 이거 제 진짜 잘해. 나 지금 한 20, 20. 봐잖아 봐줬잖아. 제가 봤을 때 얘, 이 기계가 사기네 이게 사기야 그치? 이게 사기야 오우, 름네어 힘들어, 이거 오다 아, 해봐봐 이 진짜 잘해 아니, 아니, 이승, 그치, 이거 한번 해볼까? 어? 어? 아이 어딘가 아, 아, 스냅으로. 스냅으로 스냅으로 스냅으로 이렇게 어 이렇게 오케이 이렇게 아. <웃음> 오케이 <이렇게> 아오 <웃음> 아. 오. 오. <웃음> 아 정말. 아왜 그다른 게임 진짜 많다 근데 초등학교 때 이거 때문에 나 용돈 많이 잃었는데 이거또 뭐지? <웃음> 이거 몰라. 미국에는 없었지, 이런 거? 어, 뭔지도 몰라 이걸로 맨날 뭐 사먹고 그랬어 오오 어? 어? 이거 재밌잖아 그거 터트린 어. 거야? 이거 어떻게 하는 거지, 근데? 까먹었어 머리에 써야 되나? 열개 나오면 대박이지, 그날로 진짜 오케이 스톱 세개줘열개 나오면 대박이지, 그날로 우와 뭐야? 우와 뭐야? <웃음> 우와! 원래 이렇게 많이? 넣어? 야, 이거, 이렇게 나오면 진짜 대박인 맞아, 건데 맞아, 맞아, 맞아. 손들기 한천 원씩 모으시는 거 아니야? 그치! 너몇점 나왔냐? 아, 987 나왔다고, 거짓말. 어? 아, 진짜로? 그럼. 와. 이거 어떻게 있는데? 했지? 알려줘. <웃음> 맞아. <웃음> 맞아. 와. <웃음> 아. 스톱. 여그도시면뽑기기계 있잖아요 네. 저거예요? 돌리는 거? 아. 하면 돌돌지 모를 것 같아서 아, 뽑기는 안돼아 뽑았네 아 형이 어. 응? 어. 하나 넣어도 되는데요? 동현아 어. 네, 우리 네, 이동부 하자 뭐, 배드독, 네? 불독, 불독 나쁘게 생겼네 아배드 카드 해가지고 어. 살살 이렇게 빼는 건데 빼다가 이게 조금 민감해 세게도, 쇠게, 세게도 아, 이렇게 하면 지는 거구 오늘 야, 게임 그래. 잘한다. 요거는 요 정도 알지. 나는 보드 게임 아무것도 몰라. 간다. 오케이 오케이. 어 무서워. 조민이 먼저 하면 되겠다 노란색 세 개. 이미 졌어. 오. 오. 아, 아, 이런 거이 없이 해야 된다. 아, 이런 거쳐 없이 해야 된다.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쉽지 않네. 괜찮아. 오. 아, 쉽지 않네. 괜찮아. 오. 아, 쉽지 않네. 괜찮아. 오. 응. 찾았다. <웃음> 어 괜찮아, 괜찮아. 그래, 어, 괜찮아. 괜찮아. 오! 오! 아이, 쉽지 않다. 오! 오. 야, 입을 건들면 어떡해. 아유,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오! 대꾸. 너 노란색 여기 두개있다 안에. 어떡해. 와, 와 맛있어. 큰일 났다. 아, 있네, 있네. 있네. 오! 오! <웃음> 기다려. <웃음> 근데 얘 근육 너무 많은 거 아니에요? 원래 강덕은그 앞다리 근육 대박이잖아. 아, 무서워. 우와. 무서워, 무서워. 근데 이거는 어. 빨리 빨리 해야 돼. 후다닥 빼야 돼. 그냥 집게가 잘안 집히네. 아! 아! 우와. 이잘 만든 게임이네. 그러니까. 알았어, 기다려 봐. 오, 와, 오케이. 하나 더. 오케이. 야, 쉽지 않다 와, 이건 어렵다. 오. 괜찮아, 괜찮아. 네가 진 거구나, 이렇게 되면. 어. 한번더 해보자. 너무도 해, 민현아. 난 해보고 싶어. 네. 근데 하얀색은 쉽다. 어? 그렇지. 오, 어, 민현아. 제가 얘기하지만 지금 끝났어요. 얘네 얘도 끝났어. 음, 내가 강형우 선생님. 빨간색이. 강형우선생님이니다 괜히 훌륭하다 봤지. 괜찮아. 어? 괜찮아. <웃음> 왜 왜? 앨범 왜 달리? 내가 달 내가 하더라고. 강형욱 선생님. <웃음> 아 맞아 맞아. <웃음> 이거 하잖아 이거. <웃음> 그래서 <웃음> <웃음> <웃음> 이거, 이거 생각보다 튀어나온다. 튀어나온다. 그지? 무서워, 무서워, 무서워. 왜 놀래? 와야 진짜 무섭다. 이게 왜 이렇게 못하냐? 아, 아. 이게야? 우리 이거 열심히 해가지고 뭐 얻을 수 있는 목적이 없어. 일단 해봐. 이게 어. 훈련시키기야. 지금 아무 그게 없어. 와형 개울령 나갔었잖아. 아! 아, <웃음> 그렇게 못해서 다른 게임 다른 게임 어 이거 뭐야? 야 이거 무슨 게임인지 알아서 온 이거 어, 그거. 가지고 하나씩 꽂는 거야. 아, 아 그래? 그래가지고 어. 터지면 아, 터지면 그래 가지고 터지면. 주사위 굴려서 몇칸 꽂는 건가봐. 맞아 맞아 이거야. 우리 잘하는 거 찾자. 그래. 우리 게임 못하니까 음. 자 종이 태봐봐 잘하는 거 찾으려고 하는데 여섯 칸을 꽂아야 되는 거야? 어떻게 꽂아? 야거그하지 어, 아, 아, 마! 에이, 그러지 마! 오, 왜? 아, 동호. 아, 이렇게 이 칸으로 는 거야? 어, 이 칸으로. 어, 이건 아닌 것 같은데? 야, 너무 너무 잔인하다. 야, 뭐. 어, 이건 아닌 것 같은데? 북한. 북한이야 뭐. 너무 잔인한 게임이야. 뭐. 너무 잔인한 게임이야. 아, 처음에, 안 터져. 잔인하게 아, 처음에 안, 안 터져. 이 풍선이. 약간 어, 쉽게 만들어진 뭐. 게 아니야. <웃음> 이건 아닌 것 같은데. 간다. 북한. 한 칸. 이거 는 우리 장하고 찾는 거야. w h a t 칸. 와잘안 터진다 o 데신기하 네. 오케이, 한칸 a 뭐, 얼굴 봐 어, 아주 나한 칸이야? a n k a n yes. Nazakan. Nazakan. s u 이 h i 아 i 이 o t to my n a m 하나, 둘, 셋, 넷, 다섯, 와, 큰일 났다. 이거 나지겠다 다섯, 하나, 다섯, 어나하해 둘, 셋, 게한번섯 오케이 뭐야, 왜 이렇게 쉽게 들어가? 하나 더얘 너무 귀엽다. 다섯, 다섯, 하나 더섯 다섯, 다섯, 다섯, 다 다섯, 다섯, 다섯, 좀 남은 섯같은은여다다 <웃음> 작아야 많이 꽂을 수있어섯 다섯, 다섯, 다 넷, 다섯, 이제이제좀 위험한데, 자리에서도 는 나는 에서이미턴지났이자리에이 자리에서도 이이 자리에서도 는 자리에서도 이자아에서기이자리에서에서에이자에서이 자리에서도 이자리에 들어갔어 이거. 자 하나, 하나 더 불어놨어. 얘가 너무 박센데 이거. 는 하시자. 어, 하시자. 자 실패한다. 나부터. 어. 한 거지? 첫 순서는 뭐? 다섯 개. 아 이거 다섯 개도 좀. 오야. 다섯 개도 좀. 오야. 아우 야, 아, 아, 2, 야 시작부터 그러면 어떡해어어 어, 어, 야. 어, 어 저리가. 아까랑 들어가는 느낌이 달라! 어. 야 벌써 빵빵해. 오. 간다. 나 근데 어제도 공연하면서 풍선 터졌거든. 아, 아 진짜. 너네 오늘 오, 야, 왜 이렇게 야, 많이 났어? 다 오, 같은데, 방금? 야, 더 하면 안 아직... 되지, 되지. 뒤에 사람 불리하지 아, 그렇긴 하네 그렇네 아, 아, 아, 야, 이 아이소야, 이게, 이게 뭐야, 야, 야, 이 야, 이게 안 아이소야, 뭐야, 야 이러면 너무 해 아, 안 돼, 너 벌칙 6칸 고자 그래, 너가 던져준 대로 안 나오는데? 1? 야, 2, 3, 4, 4, 5, 5, 5, 6, 5, 하하하하하하하하 아, 아 4야, 형, 사 와, 이거 좀 무서워 와, 이건 무서운데? 어, 어떡해. 지금 찌뿌렸어, 찌뿌. 와와 네, 아, 어떡해 이미 지금 찌뿌됐어, 찌뿌 내순속까지좀올것 같은데? 네뭐야네 4, 4 아직 괜찮다 과연 괜찮을까? <웃음> 둘, 둘, 셋 아! 아! 아! 야, <웃음> 그건 아니지 와. 오케이, 왜, 왜. 좋아, 좋아 오, 아, 와. 다 와. 던져. 어, 그럼 다이던 져 왜... 왜야 아, 이렇게 도둑 잖아 제대로 굴려... 굴렸잖아... 화끈하게 굴려... 화끈 오케이, 끈하네... 잠3 3잠 진짜 무섭다... 하나... 아. 둘... 봄... 아... 아... 아... 아... 아... 아... 다섯 개 다섯 개. 다섯 개. 야 진짜. 아, 다섯 개 다섯 개나 한다 그냥 한다. 나, 나 한다 그냥. 오케이. 어 어째. 와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도어어어도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 보고! 갔다, 보고. 빠진 야 보고 갔다 보고 박빠진 보. 야 이것도 제주다. 어떻게 이렇게? 해? 야 펭귄 펭귄? 어, 오케이, 오케이. 펭귄 펭귄? 오케이. 오케이. <웃음> 오케이. 일단 이거는 뭐 이거 실력 우리가 검증할 수 없는 게임이니까 네. 펭귄 뭐 하는 거야? 이거 이거. 여기 재밌겠다 이거. 재밌어 이거. 야 이거 지면은. 야 이번에 지는 사람은 간식 들고 간식. 오케이? 오케이. 이번에 지는 사람이 간식 들고 오는 거다. 오케이 콜. 오케이, 오케이 부탁하는 거다 어. 오케이 오케이. 여기 있는 것 중에. 제발. 파란색. 왜 아, 이렇게 가까운 걸 깨냐. 난 나보다 다음 사람이 흰색? 더 위험했으면 좋겠어. 나보다 다음 사람. 이 흰색. 흰색? <웃음> <웃음> 오가감면 음, 좋아. 생게 음, 음, 너무 좋아. 귀엽다. <웃음> <웃음> <웃음> 진짜. <목소리> 너무 과감한데? 지금 여기서 과감해야 내 차례가 다시 아, 그치그치 타... 아, 그치. 어. <목소리> 어, 뭐야? 이거 왜 이렇게 정교해? 원래 한 번에 우르르 깨지고 그런 거 아니야? 아무 색깔 아, 이게 정교하긴 하네 아, 이게 정교하긴 하네 아, 위험한 데 빼네 우리 데. 최대한 오래 해보자 그니까 와우 난팍칠 거야 음. 음. 오케이. 오! 케이 차례가 도뒤! 시작하던, 네 흰색. 야 흰색 위치 다 맞췄어. 아, 맞아, 그러니까.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아유, 그왜 말해? 고마워형 어찌 내차례가려는데 이제 흰색 걸리면 좀 위험하다. 와, 오, 차례 건너뛰기야. 그래. 차례 건너뛰기. 아무 뭐 색깔. 아르덩이다. 그 메모자 나면. 나 제발 아르덩 저 걸렸으면 좋겠어. 심벌룸 시키게. 그래. 아, 야지 그래. 아, 시켜야지. 그래. 아, 신분 시켜야지. 오케이. 이번에 세게 갈게요, 이거. 아사아론형 고마워. 오, 와! 고마워. 오, 와! 고마워. 오, 오 와! 형당심감이다 진짜. 오, 민기야. 차리 빛나, 띡. 흰색. 야, 흰색 진짜. 음, 맛있겠다. 거, 아무 흰 아니야, 이거 반이야. 야, 아니지. 여기 있지, 흰색, 흰색이 그냥. 더 가까이 있 맛있겠다. 맛있겠다, 민기야. 아, <웃음> 좀 조용히 좀야 <웃음> 진짜 아, 조용히 좀 하네. 아, 나진 헤헤. 다란다 오.. 오오! 야, 오. 오. 야, 오. 오. 야, 흰색이야? <웃음> 야, 흰색이야? 야, 흰색 없다 아니, 아니. 뺄 흰색이 없어 아니, 아, 이거 다 무너진다? 아니, 아니. 다 무너진다? 아니, 아니. 어... 나이스! 와! 와, 와 이제 흰색 걸리면 진짜 어? 끝이다나 그래. 아, 어떡해 뭐 어떻게 네가 해야지 ㅋ <웃음> ㅋ 와, 아무 색깔, 아, 아무, 색깔, 아무 색깔! 아무 색깔! 그래, 그래 그래, 그래. 아, 둘가종해이줘쪽현이너 산에 가면 뛰게! 네. 아, 가면 네. 아, 둘가종해이줘쪽현이너 산에 가면 뛰게! 네! 나서얘는 다시 해야 돼얘는 다시 해야 돼 어, 야, 소리야 야, 소리야 이윤아 들어보자 얘는 이윤아 네, 들어보자 이윤아 네, 네. 이아아 네. 그냥, <웃음> 그냥 싫어 그냥 그냥, 그냥 해 야 이거 인정이지? 너가, 너가 차례 건너뛰기는 뭔가 이게야. 수상하지. 어, 이게 수상한단 말이야. 어려워. 너 방필 조심해 진짜. 너 제발. 조심해 진짜. 아형 아. 파란색깔로 할거 많아. 지금 다리 하나 나왔다. 지금 <웃음> 다리 하나 나왔어요. 그거면 깨질 거야. 살이 편. 게기 그거면 깨질 거야. 아, 그래, 그래. 야, 우리 이 정도면 근데 잘하는 거 찾은 거 아니야? 아, 너무 근데 간식이 뭐 있는데? 하나씩 적어, 난 적었어 뭐 있어, 여기? 나 컵라면 먹을까? 컵라면 있고 그리고 과자 오케이, 슬기할래요? 어? 각자 먹고 싶은 과자 아론 씨가 찾아오게 오케이 아 뭐... 만족 안 되면 다시 가기야 그래 그래 그래 그래요 아니 우리가 이거를 바꿀 수가 있잖아 그러니까 저자 그러니까 미리 적어야 되는 거지 오케이, 오케이. 형 일단 출, 출발해 출발해 오케이 아, 뭐 있는? 일단 이거랑 플러스 과자 한 명씩 어 하나씩 근데 이거 뭔데? 지금 뭐 하는 건데? 아론이 우리가 아름이 저런 거를 우리... 맞춰서 어. 갖고 올수 있는지 우리가 아론이 의 센스를 한번 믿어보자 컵라면 컵라면 두개 나도 하나 먹어야지, 세 개. 야, 얘들아 오, 라면 햄샤는 아는 것 같아. 아. 날개라는 없었다. 와야, 벌써? 와, 야볼 아, 수. 날개는 없어? 와, 헤이. 육개장 대박. 과자. 일단 베코는 새우깡. 종인이는 오감자. 형다 들었네. 아니야, 미니 하리보. 안 들었어요? 펑키. 아니야? 자 정답은 미녀 하리보, JR 아, 오감자, 0코 아. 화이트하임, 렌 새우깡. 아 새우깡 안 먹잖아 평소에. 우리 형이 네. 어떻게 알아? 다시 가. 그럼 그래도 맞췄어 두 명은. 그래 반을 맞췄잖아. 너안 먹잖아 새우. 먹어 나서 새우깡. 야너 이것도 먹어. 최민기 <웃음> <게> 초콜릿 좋아하니까. <웃음> 민기가 칸초 원할 수도 있으니까 일단 혹시 몰라 창조하어 창조해줘. 탄초 빌기. 민기야. 박유. 박유. 아? 어. 아. 박유. 얘들 아. 하나 시켜. 하나 시 아끼라고. 음. 아끼라고. 음. 먹는 거 아니었어. 우정 반지. 응. 음. 왜나 음. 남겨? 됐나 먹었다. 하나만 먹었다. 아. 한 명이 꽂으면 시작하는 거야. 그저 상어 게임 저거 재밌을 것 같은데. 저거 뭐 하는 건데? 상어. 상어 밥 주는 거. 상어 안에 물고기가 들어 있을 거야. 어. 주사위도 있대. 그래서 이걸 던진 만큼 물고기를 낚아 올려야 되는데 잘못 건드리면 먹는 어, 뭐 거다. 어? 그치. 어, 오, 재밌겠네. 그래서 가자. 갈, 갈게요. 이거 뭐 켜야 되는 거 아니야? 이거 그렇게 상온으 틀어야 되는 거 아니야? 아기 상어라. 가자. 상어, 하나. 아기 상어 두두두두 귀여운 두두두두 바다 속 두두두두 아기 상어. 예 걸지를 못하는데. 오와. 얘는 너... 가젤 랍스터야 뭐야? 오. 어? 가젤 랍스터야 뭐야? 오. 어? 아기 상어 두두두두. 아기 상어 한 마리? 하가마게. 한가마게 하가마게. 하게 하가마게. 하가게하게 하가마게. 하가마게. 하어마게 오! 오마게하 오케이 하나아게하어아빠 상어 마게 하가마게. 하가마게. 하가마하네 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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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야, 어? 이거좀 쉽네 아론아, 너낚시또좀 했다고 맞네 또잘안 했다고 잡아본 적은 없어, 아론 맞아 낚시 많이 가봤는데, 잡아본 적은 없어 요난한 <웃음> 응. 번에 낚을 거야 아, 진짜 아, 한 예. 번도 안 해본 것 같지? 아, 진짜 아, 예. 한 번도 안 해본 것 같지? 하나 걸린다고 때리는 <웃음> 것 <거> 같은데? <웃음> 민기야 <Hey>. 잡아야지 미안 <웃음> 오... 오 호호호. 하나. 별거 있나? 오 오오오! 오오오! 오오오! 오오오! 오오오! 왔다 이 오오오! 오오오! 오오오! 오오오! 오오오! 오오오! 오오이 오오오! 거오오오 <웃음> <웃음> 아니 이거 안큰 같은데 와안큰 같은데 아와와 아, 물렸어야지 한번 물려가지고 아어요 아, 네, 네, 아, 네. 네. 아, 물렸어야지 한번 물려가지고 우와, 아, 아, 네. 네. 다시 다시 다시 <웃음> 다시 다시 다시 아예 됐어, 됐어 물린 걸로 가자 물이 정도 뺐나게아 물려야 돼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아니면 건더기? 건더기로 코팅으로. 이아 진짜 <웃음> 다른 게임에 다른 게임 아, <웃음> 다른 게임에 다른 게임에 다른 게임. 우리 우리 다들 미쳐가는 거 같아 또온 게임 있지? <웃음> 네멋 뭐 시키고 하자. 밥 시키야, 그래, 뭐 하자. 시키고 하자. 오케온오 시간 걸리는데. 뭐 먹지? 다섯 명이서 메뉴를 각자 하나 골라 어. 게임을 해서 이긴 사람 메뉴를 하는 거 오케이. 오케이. 전 메뉴부터 말해. 오케이. 난 아구 볼찜. 지금 고르기 힘들면 큰 틀만 하면 되지 않을까? 아구찌 말고 한식 뭐. 아, 거의 중식, 거의, 거의, 양식 그래, 그래, 그래. 오케이 오케이 종현이 한식 아시안 양식 아 일식, 아, 일식 일식, 아. 난 한식 한, 돼지 누릇지 야식으로 할까 어, 아론이 이기면 우리 밤까지 기다려야 된다 <웃음> 아! 아, 아 <웃음> 야식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와 이거 진짜 많이 했는데 근데 이건 너무 쉽지, 이거는 잘하는데. 아니야, 아니고. 오. 제 순발력. 많은데. 잘한 거 발견했어. 얘 되게 오래 간다. 잘하는데 우리. 에이, 놀라 진짜. 놀라면 안 되고 잡아야 된다. 오케이 오케이. 야 진짜 얼마 안 남았어. 아씨 어떡해. <웃음> 이렇게 많이 왔다고 진짜로? 이렇게 많이까지야 처음 와 우리 잘한다. 안우 형. 야 잘한 거 발견했어. 우리 우리 세 명에서 끝날 거야 이제. 잘한 거 발견했어. <웃음> 아니, 아 진짜, 이거, 우리. 어떻게 이렇게. 야, 잠깐만. 하나 남은 거야? 아, 두 개. 두 개. 자, 잡을 수 있잖아. 오. 야, 미리 잡으면 <웃음> 이거 고정한 거 아니야? 혼 <웃음> 꽂아봐야지. 너네. 오! 야, 다 꽂았어요. 응? <웃음> <웃음> 야, 꼼수 누구야? 아니, 꼼수가 <웃음> 아니야. 얘 제대로 안 누른 거야. 아? 아, 민기, 이게 걸렸네. 내가 너 걸렸네. 걸렸네. 아니, 내가 걸린 게 아니라, 제대로 안 별로고 있지. 그런 거 아니야. 같은데, 했다, 했다. 어, 어쩐지 왜냐면 얘가 잘한다 했다. 어, 중이님, 저 아, 안 먹겠다. 와, 와, 와, 이렇로로 문을닫았을때탐 문어 지는 갈뺄 멈출지 못해 난너 에게 녹아 다에